유리아님 허가도 없이, 혼자서 죽음굴에 들어가려 하다니. 왜 그랬지, 로제? 괜히 규칙이 있는 게 아니야. 모두를 위한 결정인 거지. 그런 걸 분간 못할 정도로 넌 철없지 않잖아? 로제… 망자를 소생시킬 수 있다고 불리는 죽음굴…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곳 닌지님 같은 강한 정령은 아직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, 게이트 사건이 다발하면서 잃은 친구를 되찾기 위해 그곳을 찾는 정령들도 늘었지만 돌아오지 못한 정령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접근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던 거고요 당신이 그 구원자? 만나서반가워요 <웃음> 설마,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될 줄은 몰랐지만… 자, 로제, 대답은? 그치만… <웃음> 그치만, 이런 거라도 안 하면, 저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! 흠, <웃음> 그래, 설령 도움이 안 된다고 치자. 로제, 네가 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? 린지는 네가 도움이 되는 존재라서 그간 같이 다닌 게 아닐걸? 그건... 린지가 다정하니까... 너도 다정해.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린지와 클로이의 짐작이 될순 없다고요! 저는... 제가 너무 싫어요. 노력하고 노력해봐도 결국 별 볼일 없어. 어? 로제...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음...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로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드러내더라도 가끔 스스로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되고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되지 못할 때가 있죠. <웃음> 응? 유리아님 하여간. 에휴... 그렇게까지 난리를 친다면 어쩔 수 없지...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... 정령들 중에서도 특히나 엔간에선 죽을 일이 없는... 불사의 실력이라는 걸 보여주지.